얼굴로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뭐 다시 SNS 활동을 하는 거겠죠? 포토샵이 이런 거 없고. 네, 포토샵.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포토샵을 독학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프리랜서 준 프로에 있어요. 포토샵을? 네. 와, 그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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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9살 지금 직업으로는 춤을 추고 댄서를 하고 있는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형을 하시기 하셨어요? 눈, 코, 지방 이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 눈은 안검하수, 앞트임, 지방 재배치 코는 콧볼축소랑 비주랑 콧대랑 그리고 지방 이식은 이마, 볼, 턱 팔자주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대공사시네요 네 <웃음> 눈은 좀 어떤 것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나요? 눈은 아. 이게 제가 계속 뜨면 은 너무 잘안 떠지고 이마를 뜨다 보니까 이상한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눈을 음. 크게 뜨려는 예전부터 안검하수는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거 없애주시고 피곤해 보이는 거 없애주신 데 갖고 그렇게 눈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보통 제 직업이 댄서니까 인터뷰 같은 거나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눈을 좀 치켜트는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제가 화장을 좀 세게 하고 다니는 편이어갖고, 눈은 어떻게 화장이라도 해갖고 가릴 수 있는데, 성형의 목적이 제가 코여갖고, 그래서 코가 컴플렉스였었어요. 자, 그럼 코는 어떤 게 컴플렉스? 너 돼지코다. 들창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고 데지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심해서 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할 때도 콧구멍만 도드라져 보이니까 쉐딩을 빡세게 하고 뭘 화장도 빡세게 하고 그랬죠 수술을 한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붓기를 다 빼고 난 후에 괜찮아진 얼굴로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뭐 다시 SNS 활동을 하는 거겠죠? 네, 포토샵이나 이런 거 없고. <웃음> 네, 포토샵. 네츄럴하게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포토샵을 독학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프리랜서 준 프로에 있어요. 포토샵을? <웃음> 네. 어, 그, 그 사전상담 미리 한번 받았었죠. 네. 원장님 뭐하세요? 원장님이 어. 조금만 이렇게 고치면은 되게 이쁘게 나올 상이다라고 하셔 갖고 음. SNS에 올렸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냥 똑같이 내가 비슷하게 해줄수 있다. 음. 네 네. 메이크업 한 느낌으로 어제 음. 아, 네. 오늘 좀 약간 심정이 어때요 당연히 떨리죠. 전 이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음. 둘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음. 자 생각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온해요. <웃음> 이제 병원으로 가볼게요. 고고싱. 안녕하세요, 임수연이에요. 여기 병원 거의 다 도착했는데 그만큼 더 떨리네요. 이뻐져서 올게요. 안녕. 아니야 끝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세요? 저 허상을 아예 안 하고 왔어요. <웃음> 그러셨구나자 이게 수술 전의 마지막 수연님 수님 얼굴이에요. 예뻐져서 보자. 램즈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저희 차관사님. 시 u e c o n 예뻐질 거예요. 응. 네.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예뻐져서 뵐게요. 진짜? <웃음> 응? 진짜 예뻐져서 뵐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그래요. 네. 예뻐져서 봐요. 네. 저희는 나갈게요. 네, 안녕. 꼬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2 w o hours later.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영과 대표 원장 유영문입니다. 심한 안검 하수 때문에 눈 뜨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굉장히 본인도 컴플렉스라고 느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늘어져 있는 피부를 일부 좀 제거하면서 눈뜨는 힘이 약한 것을 좀 보완하는 눈매교정 수술 그리고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 교정하기 위해서 앞트임 수술을 같이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절개 눈매교정 수술과 앞트임 이거를 이제 눈 쪽으로 했고요 옆에서 보였을 때처럼 튀어나온 지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재배치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도 같이 했습니다 콧대에는 실리콘모형물을 이용해서 좀콧대 높였고요 코끝은 비중격과 귀연골만 이용해서 코끝을 오똑하게 만들면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서 봤을 때 콧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콧볼 축소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얼굴 전체가 좀 납작하고 좀 볼륨감이 없는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이마와 앞볼, 팔자, 턱끝 부분에 대해서 지방 이식술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볼륨감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더 동안 느낌을 줄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일단 비비거나 자꾸 눈에 손을 대는 습관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수술한 게 풀어지거나 문제될 돼서 터지거나 문제될수 있기 때문에 코 관련해서는 일단 만지지 말아야죠 코가 가장 돌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마스크 쓸때 신경 안쓸때좀 부딪힐 수 있고 이렇게 엎드려 자거나 이럴 때좀 늘릴 수 있고요. 이런 거 업게 조심해야 되겠고 지방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착되는 데까지 그래도 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세달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뭐 모자를 쓴다거나 어떤 뭐 압박을 하는 밴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어땠어요? 들어가셨을 때 처음이었죠. 수술하는 것도. 네. 어땠셨어요 하고 음. 그냥 누웠다 깨면은 꽃이라고 했었는데 네. <웃음> 아니었어요. <웃음> 보통 이거 회복실에서 깨면 막 술을 한 소주 네병 먹는다는 느낌이 되는데. 음. 술 주량이 세서. <웃음> <그럴 웃음> 주량이 어느 정도 돼요? 몰라요. 뭐안 <웃음> <웃음> 되구나. 야, 자 그러면 좀 쉬세요. 네. 푹 쉬세요. 네. 네. 네. <웃음> 괜찮으세요? 이제? <웃음> 네, 괜찮아요. 네, 실제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고 네. 자, 집에 가시는 거죠? 네. 네. 한 일주일 뒤에 이제 구박 좀 떼야 되니까. 네. 좀푹 쉬시고 그때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위로 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려도 보자. 네. 네. 그리고 바람을 아주 예뻐진 얼굴로 뵙겠습니다. 네. 문이 짙어졌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하고 부목되고 4주가 흘렀는데요 제가 눈 수술, 코, 지방이식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 드린대로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풀페이스 지방이식이랑 눈코 성형수술한지 부목되고 벌써 6주가 흘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